이뇨선생님 김순아 선생님을! 김순아 선생님! 저도 다큐하는 다큐언니무앙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자, 네. 그러면 네. 오늘 진행해야 되는 노래 네. 귀엽다네요. 네. 제목부터 한번 가볼까요? 한글은 그냥 동사만 있어도 이게 돼요, 다 이해를 해. 근데 영어로 넘어가려면 주어랑 목적어가 꼭 나와야 돼요. 누가 누구를 귀엽다고 한 건데. 제목은 s 바리 e b y s I'm c u t e 라고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너무 길잖아요. 네. 마음에 안 드나?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제목을 그럼 우리 I'm cute으로 할까요 귀엽다네요 귀엽다네요 내가 잘생겼대요 내가 잘생겼대요 어, 어, 어. I'm so cute 어. Yes, I'm so cute I'm handsome, handsome. Yeah! I am h a n s o m 되게 자기가 강하시네 예, 예, 예. <웃음> 아주 예, 자뻑의 노래어자의 <웃음> 어, 노래가 되고 있어요 이제 똥똥해서도네요 <웃음> <웃음> a chubby. chubby that make, make, me, make cute? me cute 살 빼지 말래요. 어. 말래요 어차피 못 빼요 살 빼지 말래요 어차피 못 어, 빼요 어. y u d o n diet You can't never. <웃음> 거기에 never를 한번 써볼 수도 있죠. 살빼 l f day, I'm t l f d e d e I'm h 고 t 마중을 가네요. 보고 싶으면 우산을 들고, 들고, 마중을, 들고 마중을 가네요. I miss m i s miss o taking umbrella. 그 뭐라 그랬대? 마중 간다 뭐라 그랬대? 에스코트 에스코트. 에스코트. <웃음> If you I miss taking umbrella. 에스코트. <웃음> If I want to see When, when I, I wanna, wanna see her, her Taking umbrella? 누가? I 우산과 함께 간다 약간 이런 느낌 아, 저도 좋을 것 같아 TAKE가 아니라 두개더어뭐그 r e l l a w 뭐, 응. 그래, 뭐 그, t h 이런 느낌 해도 좋을 것 같아 I go t her with my umbrella I go to see her with my umbrella 음, 아, I go to see her i t h my umbrella 볕쨍쨍와 okay. <웃음> 어. <웃음> 햇볕은 쨍쨍 비 올까봐 햇볕 쨍쨍 와 선샤인, 베이비 레인잇 날씨가 좋아서 데리러 왔어요 오오오. 날씨가 좋아서 데리러 왔어요 자 햇볕은 쨍쨍은 어떻게 선샤인 어? it's sunny sunny sunny, sunny. sunny. sunny. sunny. sunny. <웃음> 이게 햇볕은 쨍쨍한 s u n but, but me a rain 여기 공부 영어 공부 <웃음> 채널이었나요? <웃음> <웃음> <웃음> a such a fine day 약간 맞아. 약간, also 약간 also. 이거 많이 들은 거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I, i want to, to see her such a fine day. 어 음. 그렇게 해도 처음엔 친구로 시작하지 않아요. first time we start t h friend. she said <웃음> 이거를 <이걸, 웃음> 이거 진짜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의 딜레마야. Mm. She, she tells me. Mm. She says let us be friends. 전, Let's be friends. 그러니까 <웃음> 우리 그냥 친구 친구하자 영화, 제목, <웃음> 어. 영화 제목도 있지 않죠. Just friends. <웃음> 미국에서는 어장관리를 뭐라 하나요? 어장관리. <웃음> <웃음> <웃음> 저렴한 뭐 버큐 해야 돼. <목소리도 아니 <목소리도 아니 뭐지를 왜요? 어? 되게 많이 하는 말이에요. 여자들이 귀여운 남자들한테 이 아, 아, 말을 하기 위한 희탄이라기보다는 밑밥으로 하소, 되게 She said, let us be friends. 아, 아, 아 friend. 이게 되게 가슴 찢어지는 아, 말이죠. 어떻게 보면? 아, 아, 우리가 어. 제일 싫어하는 게 어. 친구로 시작하죠. 엄마 제일 싫어하는 칠때싸움 뭐라 그래요? You f u c 이나 친구 싫어요 그래서 친구 아, 없어요 아, 난 친구가 싫어요 그래서 친구 없어요 I'm 정말. no want friend 네 I d o no want to you I hate friend so I don't have a friend 맞아아맞아 아, 이거 맞아 근데 좀더 강하게 하려면 I hate friend yeah? so s I have no friend 아하 아. 나이 많아도 괜찮아요 나이, 나이 많아도 아도 괜찮아요 올드맨 오케이 <웃음> 야, 나 너가 생각하는 거다 나이 나 많아 이제이렇게 음. okay? 이렇게 음. 하고 물어보는 거거든? 음. I'm older than you think 아, I'm, I'm older, older than, than you think, think. 근데 이건 you 약간 think. 김치국 어. 아닌가요? 약간 네. <웃음> <웃음> 당신만 아세요, 서른일곱살이에요 당신만 아세요, 서른일곱살이에요 It's my secret 37 너무 혼자 가시면.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 e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 없고요 2도 없어요 똑도거이고 있었어요. 안할 걸. 맞아 맞아. 앞에 비트도 똑같이 <웃음> 하면돼두개다 아. ain't got no t 역시 got ain't got no debt. ain't got no money. 같은 느낌이라. 나딴 따라예요 나딴 따라구요 나딴 따라요 어떻게 설명해. 우리 한 명씩 다, 다 들어볼게요 딴따라를 영어로 뭐라고 해야할 까 I'm outside musician 딴따라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I'm gypsy gypsy? 아 y 아 y p s y 괜찮네 어, 그게 조금 더 닮아가기는 해요 그러니까 딴따라가 한국말이 아니에요 아, 어, 아 영어에서 온 건데 아 원래 아 탄탈해가지고 트럼펫 나팔 부는 아 사람들 아 I'm I am singing I am singing 크라운, 사장님 아이 조카. 프레이프레왜 그래? 왜 아픈가? 응. 자기한테 관심 없다고 봐봐 어. <웃음> 영어가 영어하면 골자부터 걸수도 <웃음> 있어. 안녕하세요. 네. 영후부의 네. 시간이 왔어요. 어, 공부 중이안 왔어요. 지금 아. 하여튼 오고 있어요. 하여튼 지난 시간에 일절 했고 이제부터 네. 다시 해 봅시다. 네. 아, 냄새 날까 봐 네. 담배를 끊어요부터. 네. 입 냄새 날까 봐 담배를 끊어요. 입 냄새 날까 봐 담배를 끊어요. 입 냄새 뭐야? Oh you suck. smell so s k <웃음> Shut up! <웃음> 스멜은 악취가 아. 느낌 아닌데 입에서 나는 거는 breath야 아, 입냄새 날까봐 이거는 Afraid of I quit smoking Afraid of bad breath uh, I quit smoking 전자담배 솔직히 못 끊어요, 아. 어, 끊어요. 일렉트로닉 시거래? 아, 전자... <웃음> 맞아! 전자담배, 아, 아, 아, 아. 전자담배를 피는 행위를 v a p 이라고 그래요. I can't 엣... stop vaping. 솔직히 이런 거 있잖아요. Actual도 되지만. t t l To be honest. To be honest. 어디서? <웃음>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오늘 늦게 온 지각생이 있습니다. <웃음> <왕이 수도> 마저주신... <웃음> <웃음> 카메라, 카메라. <웃음> 지각했 그때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들어서 uh, I'm, so I'm sorry, I'm sorry. 술 마실 때 혹시 취해 꼰대 집 할까 좀만 마셔요. 마실 때 혹시 취해 꼰대 집 할까 좀만 마셔요. 아. 어, 이리인 촌은 아. 꼰대지신 것 같아요. 아. 영어에서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 모르이라는게 있어요. 모르잘 모르면서 <웃음> 안되 When <웃음> <안 잘. 안 웃음> I get drunk, I may. 조심하세요. I may become. I may become From a moron. r n k a l i r n a l i I drink i drink a little. drink a little. I drink a little. drink a little. d a l a l l d a l i t a l l d a little. 마늘을 안, 예, 마늘을 안 먹어요. 마늘을 안 굽는 이유는 뽀뽀를 하려고. When I When I 삼겹살? 맞아 삼겹살. 근데 삼겹살 뭐야? 몰라요. 삼겹살이. 피스 슬리피스? When I e 아이 이거 그러니까 When I When I eat. When I eat. When I eat. 삼겹살은 돼지고기잖아요. 네. 삼겹이 어디야? 벨리. 벨리아벨리 When I 벨리 I, I don't, don't cook garlic 네. 왜냐면? Because of? Because of? <웃음> <웃음> 뽀뽀는 없어요? 뽀뽀가 <웃음> 뭐예요? <웃음> <웃음> 아. 스몰 키스인가? <웃음> little kiss, 아, little kiss. <웃음> 네. 립, 립 서비스 <웃음> 립 서비스? <웃음> 아, 진짜 <웃음> 아 <웃음> 그냥, 그냥, 그냥 키스라고 하는데 프렌치 키스나 딥키스라고 하는 거나 우리가 아는 키, 키스에 대한 의미는 음. Because I wanna kiss, 네. I don't eat garlic 이렇게 아. 하면 제일 심플한 거야 근데 이거는 내가 꿈꾸는 거일 수 있잖아 키스를 진짜로 하는 거야 아니면 키스를 아. 수도 있으니까 아. 마늘 안 먹는다는 Maybe. 얘기예요 I'm hoping, hoping. Oh.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내가 갈릭을 안 먹는 거지 음. 내가 제한테 뽀뽀하려고 할 거니까 나는 안 먹어야 돼가 음. 아니잖아 When I Cook pork belly. I don't cook, cook garlic. garlic. Hoping to, to be, be kissed, kiss I don't, don't, eat don't eat garlic. 근데 이거는 이건 나도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혹시 모르니 마늘즙은 뭐? 아시는 분만 알아요 <웃음> 그게 무슨 뜻이야? 이노가1 9금이 될까봐 굉장히 두려워했던 분이 아니라 아, 아, 마늘... 세미나랑 아, 관련돼서 그렇게 예, 예, 알겠다 그렇지 좋은데 예. 말할 수 없는 예. 아, 마늘즙이 뭐야? 갈리 액기스 갈리, 아? <웃음> 갈리 워터 어? 갈리 주스 가 어, 아, 갈릭 스주스 갈릭 쉽게 생각하면 가갈주스라고해주스라고 아, 아, 해야. 스는가리는이는우리 아, 아. 모르니 되게 많가쓰는 영어 관용구가 있어. 스는 가리주스는 가리주스 i 스는가 s 주 i n 가리주스스 가리주스는 가리주주스 갈릭 주스, 갈릭 주스. 갈릭 주스. 가끔 <목 bean> 장어탕 몰래 먹어요. 아, 아. 이거는 Between... 제가 이해를 했거든. 요 네. 장어탕 먹이. Chinese sea snake, sea snake soup. 숙제는 장어는 e 이에요. e e. 수프랑 다른 게 수프는 우리 국이야. 탕은 stew. stew. 또 이게 몰래 나가서 먹는다 일어날 때는 <목 bean> I sneak out to have is stew. Sometimes I sneak out to <목 bean> have. To have 일 to, to, to, to. 저리가라님께서 영어 배우는 형들 제가 왜 이렇게 발음을 또이 또이 하냐면은 자막을 자, 자동 완성으로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음. 발음을 정확하게 하면은 걔가 똑바로 쓰더라고요 정확히 얘기하는 습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웃음> 이상해요 <웃음> <웃음> 포기 말래요 노래하래요 포기 말래요 노래하래요 내벌기법 이것도 주어가 들어가야 돼요. 누가 누가? 누가, 누가. 음. She told, me. Don't, She told me, don't give up, just sing. 맞는 그거 맞는 거야. 아니 노래는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하는 거잖아. Keep g o i n 아, 시어 She told me. told me, 한 다음에 여기다가 <웃음>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웃음> Keep singing. Keep g o i n g 같은 느낌구나 k e e 그 이거, 이거. 아. 응. 룸 킥고잉 룸킥 어려서 그럴까요? 어려서 그렇겠죠? 어려서 그럴까요? 어려서 응. 그렇겠죠? 누가 어리다는 거야 지금? 쉬죠그 사람이 그 여자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걔가 어려서 그렇다는 거 네. 그럴까? 하고 네. 내가 의문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녀가 어린가? 응. 어른 머리구나 she too young yes she may be 왜냐면 내가 지금 아, 상상하는거니 아, 아, 때문에 음. she may be too young 네 어려서 그럴까요 네, 어려서, 어려서 그렇겠죠, 그렇겠죠. 네, she, she too, too young yes she may, she may be too young, young. 현실을 같이 할수 있지만 미래는 미래는 네. 지금은 나도 아직은 좀 나이가 괜찮고 네. 어리니까 이렇게 사회에 오염되지 않아서 네. 하지만 미래는 항상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네. 일단 현실을 같이 할수 있다 뭐라고 해? 현실 뭐야? 프레젠트 뭐? 어? 어? 프레젠트 데이, 프레진트 데이, 어, 데이. 네. 대통령 아니야? 뭐? 그 프라지던트. 나우밖에 생각나. 나우 아니면 t o It's fine. That we are together now. <레시아> But how about 어... the future? 안 보는 거? 안 보는 거? 안 보는 거? 안 보는 거? 안 보는 거? 안 보는 거? 안 보는 거? 안 보는 거? 안 보는 거? 이거 마이 티 브러시 마이 m 러시 헤어 브러시 이런 것처럼 u s h How do you do it? How do you do it? h 파 w d f a it? t How 스 o you do it? How do you do y o do y o o o 에스 홀이네 그니까 올데이 로즈 에스 홀잘안걸를 참다하는 아이 홀드 인이라고아 홀드 인팟 하루 종일 밤길을 참아요 올데이 롱 아이 홀드 인 팟트 그 눈에 콩깍지가 음, 콩깍지. 콩깍지가 오랫동안 콩깍지. 씌여있게 빈, 빈 렌즈 아니야? 꽃지. 빈 글래스. 꽃지가 쓰였다는 표현이랑 똑같은 말사랑해 뭐라고 해요? 사랑에 해시 블라인드. 아, 블라인드? 블라인드. 사랑에 블라인드 바이 러브. 그뭐호하기 위해 투 키퍼? 투 키퍼. 블라인드. 블라인드. As long as possible. 아, possible. 가능하면이라는 뜻이 있는 거야. 음. 가능하면 아주 가장 오랫동안 될수 있으면 가장 오랫동안. 잠들기 전에, 전화를 잠들기 전에 전화를 붙들고 한두 시간은 통화를 하죠 o h n 전 o h n John, John, John, John, John, John, j o h o h n John, o h n j o n o h o h o n o h n o h n h n h n o h n o n j o n j h n j 폰 h o n 딴 거고 <웃음> 이거는 폰이에요 핸드폰 폰은 <웃음> 폰은 포르노를 폰이라고 하고 비와 비와 before before I go to sleep before I go to sleep I t a l k to her I talked to her on the phone on, on the phone, phone on. for two hours for two hours uh, two hours hour. h 가무겁네24 h 그래. r 월 h w e y o y o o 월움 u r h o u r e y o h o u r e you? h o 얼마 후 떠나갈 이 행복을 좀더내 옆에 붙들고 있게. 행복 뭐야? Happiness. 어. This happiness. Happiness. 이거는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Won't 음. last. I know. 네. This on last. 아, I know. This happiness won't last. I know this happiness won't. 되게 슬프 아, 그래서. 어, as long as possible. As long 음, as possible. 여기 여기서도 이렇게 써줘요. 아 as long as possible. 되게 큰거어요저 단어만 배워도 오늘은 굉장한 걸 배운 거야. As long as possible. possible. 아니 그냥 I know. I know this happiness on last. I wanna hold onto it. As long as possible. 이게 <웃음> 예, 끝인가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무화TV <웃음>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귀엽다 네요 귀엽다 네요